할렐루야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많은데 짐승의 표 666을 이야기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환란시대 아직 환란시대가 오지 않았는데 일부 어느 교회는 환란시대를 위해서 도피처를 만들어 놔서 섬을 구입을 하고 또 그곳에 이주할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곳이 종말의 도피처라고 이야기하고 자 종, 어, 종말의 도피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666이, 666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이기려면 성령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성령받아야 한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미 우리의 천국에서의 우리의 위치라든지 영적인 위치라든지 지위라든지 장소라든지 동네가 이미 다 정해지고 결정된 뒤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뭘 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천국에서 지위와 어떤 위치가 그 위치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 헬라어로제 50이라는 말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보리농사 끝나고 나서 보리로 만든 빵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그래서 오순절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월절이 이튿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갔을 때 성령을 받으라후 하고 주님께서 숨을 내쉬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곳에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의 과학으로 돌아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한곳에 모이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예수를 구조로 영접해서 말씀으로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몸에 영양소가 들어와야 제가 그 주일날 아침이 되면 몸이 막 기진맥진하고 탈진합니다 거기다 또 기도를 인도하니까 어제도 당이 떨어지니까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당뇨는 없는데 당뇨 없는 사람도 공부기간을 많이 가지니까 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혈당이 생기고 쓰러지면 그때는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당도가 떨어질 때는 당부를 막 섭취해주고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 내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서 빨리 가서 내가 기도 인도할 테니까 목사님 가서 뭐라도 하나 드세요 그그 막대 김밥인가 조그만 김밥을 어느 분이 가지고오셔서 제가 그거 한두 개 먹고 얼른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뭐냐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생체 내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만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육체는 먹어야만 건강이 유지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저희가 다한 곳에 모여서 마가에 따라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날 오실째 되는 날 어떻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보여줄 수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상황 현재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꽃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성령의 비둘고도 나타날 수 있고 불의 혀같이 나타날 수 있고 바람처럼 바람 소리 들으면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불처럼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여주시지 않고 기록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위에 해당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눈과 코와 입이 있으시고 성령의 말씀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귀로 듣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구약에서 성령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니라 삼손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에서 성령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구약에서 나타나신 성령님은 가차없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는 낙이 턱표 하나 가지고 썩은 낙이 턱표 하나 가지고 천명 불리 사람 천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는 다곤신전에 기둥을 무너뜨려서 불리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삼손이 음란하고 가늠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가치없이 떠나셨어요 삼손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삼손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비밀을 나시른으로서 비밀을 누설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알이 뽑히고 힘이 없고 맷돌을 굴리면서 불레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가 성령께서 떠나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듭거듭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슬퍼하시고 걱정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자꾸 위축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원어에서는 구약에서는 영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 루아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378위가 나오고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익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입김을 불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성령님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의 지, 지도자들에게 사사들에게 손지자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시작하셨어요 애원임할 때도 하나님의 지의와 지식과 어떤 강력한 능력과 힘이 필요할 때그 힘이 작용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의 용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일 때도 돌을 던지는데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니까 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바뀌어서 골리앗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데 다윗은 적을 심판하는 도구로 불리실 사람 골리앗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조건 심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다안 만드셨는데 무조건 심판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약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열어셨어요 믿습니까 복음시대를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시대를 열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율법의 시대를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을 보충해서 은혜의 시대로 문을 활짝 열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절차 따위에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은혜 시대를 열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야 약속한 아버지에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은 성령님이 왜 오시는가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있다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성령님이 오시면 불의 시대가 열어지고, 성령님의 시대가 열어지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권세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위시의 10편, 18편에 보니까 화살을 쏠 때도 주의신이 함께 했어요. 전쟁으로 갈 때도 주의신이 함께 하고 말을 할 때도 주의신이 함께 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을 벌 때도, 춤을 출 때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이제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향력 최근에 우리나라에 트로트 전성 시대가 막 열어졌어요 여기도 트로트 저기도 트로트 그러니까 k 팝만 있는 게 아니고 트로트라고 하는 이 장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트로트의 남자 트로트 미스터 트롯의 진선미를 하고그 전에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또 뜨고, 그래가지고 막 트로트 열풍이 막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할까?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시대가 새로운 핸드폰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기가 필요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앞으로 이제 무기체계를 완전히 바꿀 만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해군이 강력한 초강력한 레이저 빔을 개발을 해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공중에 드론을 띄워놓고 비행기를 띄워놓고 무인비행기를 띄워놓고 왔다갔다하게 만들고 그런 비행기와 드론을 향해서 1초에서 3초 5초 안에 레이저 빔을 강력하게 발사해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핵폭탄을 실고 오는 비행기라든지, 로켓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그것이 날아오면 바로 1초에서 3초, 5초 안에 레이저빔을 쏴가지고 그걸, 그걸 다잡아거니까그 자리에서 그냥 다푸셔버리는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알던 공산과학영화에 그런 우주전쟁 스타, 스타 뭐지 그? 스타워즈랑 스타트랙 같은 그런 일종의 그런 전쟁 무기가 지금 만들어져요. 사람이 와서 총으로 직접 쏘고 제리 시간은 그런 그런 전쟁 말고 오면은 벌써 저기선 카메라가 카메라가 다 감지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 짐승 움직이는 거 숨어 있는 거다 알아서 레이저로 쏴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 이제 도래했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도 그것을 또 캐기 위해서 스파이 공작을 또 합니다. 자 시대가 지금 전혀 새로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기계도 새롭게. 자 그러면. 아까 벨기스던그 사건 이야기했어요 마귀도 자기말을잘 듣는 거짓 선자들에게 지 그렇게 능력을 줘 가지고 개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눈이 돌아가고 그걸 또 즐기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큰 보아비험들이 막 물고 그래도 아프지도 않고 그걸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도 또 자기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봐라 교인들이여 봐라 그리스인들을 도 봐라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능력이 있느냐 처음에 백복녀 성도가 불세례 주인공 중에 하나인 백복녀 성도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교통사고 입원했는데 그 병실에 덟명 있는데 그 여덟 명 중에서 아주 아주 못해서 말질하고, 사모님 바람 났다 그러고, 옆집, 옆, 옆, 호실에 대머리 하시고 바람 났다 그고그 대머리가 난데. 우리 절대 병원에 입원하면 부부란 소리 하지 말자. 목사란 소리, 사모란 소리 하지 말자. 그랬거든. 서로 아는 척 하지 말자. 그냥 잠깐씩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복도, 복도에서 만나자뭐 어제 한쪽 구석에서 만나자. 근데 매일 밤마다 작정 철학에도 때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교통사고가요, 개척교회 때, 차로 붕 가다가, 붕 가다가, 좌회전, 우회전하면 바로 교회인데, 희상하게 차 타고 가는데, 물질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니까 갑자기 마음이 헷갈다게 해가지고, 더 멀리 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교회를 갔어요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하면 교회인데 이렇게 돌아서 못하려고 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10시부터 작전기도인데 9시 반에 나가서 이렇게 가면 바로 10시에 도착하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저쪽에서 술 먹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우리 차를 보고 그냥 셀에 내리, 그냥 들이받으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 과실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할렐루야. 교통사고를 하려면 그래야 돼요. 하나도 안 다치면서 기계에는 다치는 것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CT, MRI에는 다쳤거든요. 원래 허리가 안 좋은 데다가 주님 내 허리가 날일기에군데 허리 좀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물줄을 한번 뭐 운없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 기도를 주면서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허리라도 좀건강해 기도를 좀 많이 할 텐데 근데 한꺼번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묻으려고 돌아가요 근데 그때 마음이 신순생숭하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술묵 먹은 사람이 밤에 열심히 돼서 막 들이받는 거예요 길 건너편으로 피했는데도 거기까지 쫓아도 들이받고 비틀비틀하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 나도 그 사람은 도망가 버렸어요그 사람은 여러분 도망간다고 안 잡힙니까? 술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쾅 들이받았는데 내가 허리가 약간 뜨끔했어요 뜨끔하니까 그 정도가 얼마나 좋은지 를 여러분 허리는 뜨끔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첫 진단을 받았는데, 사주신단이 나왔어요. 왜? 첫 번째 진단 받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돈을 뜯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인하대병원 제1정형외과 갔더니, CT 촬영을 해봅시다. CT 촬영하니까 허리 부분이 눌려가지고 시커멓게 나왔어요. 음, 사고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다쳤구만요. 의사 그런 것같 나는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고 우리야우리가 아픈 걸 어떡해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했더니 그 사람이 잡혀왔어 술 먹었지 무면허지 차로 들이받았지 뒤에서 서 있는데 와서 꽝 받았지 뺑소니지 그 사람은 다 걸리는 거야 하나님은 모이의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모님, 그때 개인적인 가정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김치냉장고 하나만 사줘.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사주는 형편이 어디가 있어? 다른 집, 이 집, 저 집, 김치냉장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김치냉장고 하나만 사줘요. 기도해. 그러면 주님이 주셔. 그래 가지고요. 병원에 둘이 같이 입원해 주님 영안 좀 열어지게 능력 주시고 성령침도좀 능력 주시고 사모님도 나고 그러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했지 빚이 150만원인데 150만원인가 뭐몇 백만원 그거 빚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또 영안 열어지 달라고 또 기도했지 물질 달라고 또 기도했지 어또 사모님은 또 김치 냉장고 달라고 기도했지 온갖 그 기도회가 거기에 다들어있어 고기를 먹어본 지가 오래서애 이들도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상점에 가면 입만망다시 오는 거야 시식만 잔뜩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디데이 오순절날 역사하셨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우리는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할렐루야 트리 셀이 받는날 그날이 오순절이야 여러분 필요하면 무엇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도 누굴 도울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 딱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자. 기도 하나하나 하나 보자. 기도가 막 흔들어질 때딱 도와주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아멘도 하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응답을 많이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믿습니까? 내데 응답이 올 때까지 견디기가 어려워. 근데 사모님 병실에 백북료가 있어가지고 그렇대 밤만 되면 바람나서 나간대네 밤만 되면 나간대 밤만 되면 나가지 서울교회 가서 막철학기도 하고 오면 올 때는 또또갈때올 때는 또 손잡고 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원 창문에서 이렇게 되면 저것들이죠 옆옆 병실에 아저씨하고 가끔씩 이렇게 바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고 6시에 철회도 끝나고 교회 딱, 어, 병원에 오니까 내 침대는요, 어디로 치워져 버렸어요. 내 병실에 8명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장구준지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내 병실 침대를 전혀 다른 방, 쫙 복도 끝으로 갖다 놨어요. 사모님은 또 그, 사모님 방에 그백복료가막 말지라고. 옆집, 어,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옆에는 남자고 바람난다 어쩌다 어쩌다 그건 나중에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해서 사실 우리가 바람난 게 아니고 우리가 부부다 그리고 나는 목사고 여기는 사모고 헉!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분이 약간 입, 이빨이 나왔어 입이 겹치기야 이빨이 그러세요? 내가 당신을 책망하지 책 않을 테니까 좀 따라오라고 어디 가는데요? 따라오라마 따라와요 거기 병원에 기도실이 있어요 사모님하고 우리 같이 따라오라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 성령님은 누구신데요 당신이 이렇게 점치고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지옥간다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라니까 나한테 소문한 목사님들이 전주했는데 내가 소금 뿌리고 침도 뱉고 이랬는데, 목사님한테 그런, 왜 내가 벌벌벌 떨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복녀씨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 제일 쑥쑥인 사람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오고, 그들의 가족들이 오고, 아니 영이가 오고, 그래서 아홉 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불세례가 그래서 시작이 된거예요 성령께서 응답을 주시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역사하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막 잡고 주시는 거예요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한 사주 입원에 있으니까 완전히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요 다안 가르쳐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890만원인가 이렇게 보상을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야. 자, 그리고 소년이 감사합니다. 당신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 내가 김치 냉장고 내가 사 줄게. 제일 튼튼하고 오래가고 적어도 한 20년 이상 갈수 있는 거. 그래 가지고 그때 산게 딤채 김치 냉장고를 사 줬는데요. 주님의 교회 올 때까지 아직도 있어요, 이게? 김치 냉장고? 없어요. 그걸 해 가지고 오래도록 썼어요 자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고구마 감자를 캘때 감자 손을 잡아 당기면 큰 고구마 큰 감자 작은 감자 새끼 치는 거지 다 딸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내가 한 가지를 받았을 때한 가지 응답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딸려오는 크고 작은 응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기도응답은 현실로 다가온다 기도가 기도할 상황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도응답에 대한 열매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푸뉴마 <웃음> 아, 성령님을 위해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같이 듀엣으로 공연하면 어떨까 <웃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웃음> 아니 한번 해보자고 <웃음> 이 땅에 영향을 하여 하고 싶은데 다음을 기약합시다 하자 그러면 집에 가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웃음> 네. 같이 보다 새로운,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 케이팝에 <웃음> 미치느냐 왜 사람들이 오페라 가수를 보러 다니고 오페라 극을 보는지, 그곳에 가면 뛰어난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트루토라고 하는 그 장르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뛰어난 사람을 좋아하고, 뛰어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계도 전혀 새로운 종류의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사람들도 세계화되었어요 이미 인종들도 백인종 백아 백인종 백인과 흑인과 황인 상관없이 사람도 섞여서 다 같이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인종도 많이 섞여져서 자 전세계 의 문화도 다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왜 그러느냐 새로운 유형의 문화가 나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곳에서 그런 부분에서 뛰어난 행위가 있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뛰어난 사람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접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뭐냐 제자들이 다 도망자가 신세가 되고 새롭게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인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제사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화해하고 변고치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가짜부터 사명. 사명.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은 우리 자신을 미래로 이끌어지는 어떤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목적에 대한 감각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사명을 그렇게 많이 심어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수준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명이 만들어진다 기도해야 사명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도 교회도 가정도 사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역과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어떤 목적과 목표를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결혼하기 위해서 사는 거,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다 애 낳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네. 할렐루야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목적을 알고 목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목표의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령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왜이 땅에 오셨느냐 디모도 우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제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헤아림을 받습니다. 판단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단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 후에는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이런 것까지 하나님 다 판단하고 헤아리십니다 그 판단과 헤아림으로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먹으리라 자 그럼 우리가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준비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내게, 지, 내가, 하,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집짓기하고 있습니다 집짓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완성입니다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불에 강한 재료가 있고 불에 약한 재료가 있습니다 나무, 풀과 집은 불만 되면 확 사라져서 채가 되고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되면 될수록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지금 천국에 우리 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집도 만들고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정도 무슨 재료를 집을 짓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집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와 전도를 할때 내가 어떤 집이 어떤 구조 어떤 재료가 올라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 집들이 공사 중입니다 같이 보세요 내 집은 공사 중이다 제가 집을 지어보니까요. 거기서 참으로 그 느껴지는 은혜가 많이 있어요. 공사를 하는데 공사 감독하는 사람에게 제가 없을 때는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집은 이게 좋다 저런 집은 저거 좋다 그러는데 내가 가서 딱 봐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세요. 그런다든지 재료를 바꾸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재료가 안 좋으면 사는 사람이 고달프고 힘들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나 재료가 좋으면 사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처럼 재료가 불량 재료가 들어갔어요. 불량 재료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또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은 지금 공사 중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기름부음을 받고 계속해서 사회에 나갈 때마다 우리 의 집은 업그레이드 되고 공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품이 변하기 시작하고 생각과 자기 마인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베드로가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면 도망가기 바빴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위험한 것 뿐이 잡히는 거 알면서 잡히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잡혀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죽기를 각오하니까 3천명씩 5천명씩 회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트로트라든지 K-팝이라든지 오페라 유명한 가수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신입니까? 그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명인 사람이 트로트 가수가 갑자기 떠가지고 미스터 트롯의 진이 되고 선이 되고 미가 되고 막 올라가니까 아니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 숨은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사람들은 20년, 10몇년 동안 뒤에서 숨어서. 밤업 속 가수를 했고요 후미진 곳에서 그렇게 살고 군밤 장수도 하고 군고마 장수도 하고 그랬다고 래요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영향력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소리를 수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고난을 겪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노래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주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난 어떤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같이 성령 받아야 한다 내가 뛰어난 위치에서 어떤 영양가 있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사람의 말이 길 기울입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 하는 말보다 시장 시장통에 가서 물건 살때 주고받고 하는 말보다 내가 유명한 위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산마디씩 하는 이 말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고 호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좋은 충격을 줄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사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얻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영적 전투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이 돈을 벌 때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시고 돈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복을 받아야 영적 전쟁을 더 크게 할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면 돈을 안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믿습니까? 자, 능력행하기 안에, 성령의 능력,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세방을 만하고, 병을 고치고, 이것도 있지만, 그 엄청난 능력 안에 돈 벌기도 들어가 있어요. 같이 보자. 능력 안에 돈 벌기도 있다. 능력 안에 내가 형통하는 것도 들어있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한 것도 들어있고, 전도도 들어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영적전투야 이거는. 할렐루야. 돈을 번다는 말을, 다르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막힐 만한 사람이 될때돈 벌게 하십니다 근데 그물질을큰 돈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적든 크든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세요 돈을 막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질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가 저도 아프리카에서 구원해 달라고 막 그럴 때 통째로 한꺼번에 그냥 몇만 불씩 만 불씩 이렇게 막 주질 않습니다 더 생각해 봐요 통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두배세 배나 더 많은 돈을 요구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프리카 현재 사람들은 근데 더 기도해 보고 하나님 목돈을 줘서 이들의 정신 상태가 공짜로 모든 것이 말만 하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낸 헌금으로 생활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 보면 거의 다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저까지 좀 활동할 때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가 세계의 목회자 세미나인가? 저도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항상 공짜로 뭐하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성경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세미나 하는데 김용돈 목사님 정도 되면 은 성령 사역자인데 공짜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돈을 받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왔으니까 돈 얘기가 멋이게 하니까 공짜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말 속에 자기가 가난하니까 가난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가난을 기대하는 것은 일종의 공짜와 같다. 항상 그러니까 그 말을 욕으로 생각하면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기도하고 영으로 살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말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가난을 기대하는 거예요. 형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부자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주면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생활습관이 가난을 기대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너무 쉽고 가볍게 공짜로 얻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이 생활에 나가시는 일터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일하시잖아요 일터에서는 최고의 훈련을 합니다 최고의 훈련을 하고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어리버리 하면 다 도태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상표 유명한 상표 샤넬이라든지 뭐버버리라든지 이런 유명한 상표 보면 그 상표가 얼마나 유명해요 그런데 가보면 공장이나 회사에 가면그 사람들은 최고입니다 최고 이러는 현장에서 가장 최고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 회의하고 매일 만나서 우리 상표를 어떻게 최고의 상품으로 우리하고 경쟁하는 상표는 프라다가 있는데 프라다는 또 프라다대로 샤넬은 샤넬대로 버버리는버버리대로 자기들이 막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직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이나 회사 임원들도 다 하나같이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최고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유는 최고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목적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어리무리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벌어도 확실하게 부르셔야 되고요 믿습니까? 내가 그냥 돈 번다 돈 번다 그냥 내가 잘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의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앞서가는데 최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최구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해나가고 내 생활을 꾸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용을 절감시켜야 될 그런 부분 공짜로 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구원의 선물이 공짜인 것처럼 보여도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절대 목회자의 희생이 들어가 있고 목회자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주간 야간 다니고 몇년 동안 하고 차량 비용 들어가고 교통비 들어가고 잠못 자고 또 기도하고 그런 고급 인력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짜가 주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상의를 안 하셨겠어요? 마음을 안 맞추시겠어요? 아들아 저런 주인의 모습은 네가 갈수 있겠느냐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면 은 죽어야 되는데 희롱을 당해야 되는데 너는 가서 죽어야 된다 준비가 되었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신것 내가 다할수 있습니다 저 깨닫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죄 만지는 저 인간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설령 저들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저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조롱할 것입니다 나를 비웃고 오히려 나를 빨간 붉은수이로 만들어서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 받을 사람 한 영혼이라도 사명자가 있다면 나는 그 사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셔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을 비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변화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어떤 분야에 내가 변화가 되는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최고의 훈련을 하십시오 교회가 새롭게 조직이 돼서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로 가고 있는데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령의 강력한 불의 능력이 있으니까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일토에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승부를 내야 되고 돈 버는 데서 승부를 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이, 이 누구 집사님 인테리어 하는 집사님 예? 이, 어, 이 강륙 집사님. 인테리어를 하는데, 우리 교회 여기 인테리어 하는데 1억 넘게 들어갔어요. 비용만. 그런데, 인테리어 하시는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도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우리 교회 오고, 밤에 집회하면서 여기서 방언 받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일꾼을 사서 쓰는데, 일꾼을 사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라, 해라, 이렇게라, 해라, 이렇게라 하면 시간이 더디 가고 많이 가고 많이 가. 딱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들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고 있는데 이 넓은 성전에 인테리어를 하기에는 땜쟁이 수준으로 솥단지 옛날에 많이 떼웠잖아요. 땜쟁이들 소탄지 때우는 이런 조그만 기술력 가지고는 안 된다 평수가 크고 규모가 크면 거기에 걸만큼 거기에 맞는 만큼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앰프 고장났다 스피커 고장났다 무 고장났다 그러면은 맨날 뜯어고치고 손을 못 잡고 막 헷갈리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럼 내가 물어보세요 집사님 우리 기우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어떻게 해 일하는 사람이 그럼 뭐 고장 날 때마다 맨날 두들겨 부수고 이것도 그것도 내고 뭐하고 뭐하고 다또짜증이처럼다 어? 수선해야 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인테리어 사람들이 막 싸움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해를 부리는 사람보다 이해를 하는 사람이 더 마인드가 다양하고 더큰걸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그냥 믿음만 있고 돈만 가지고 성령의 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같이 합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의 불을 던져야 한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솔로몬이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지었어요 주님의 발에 주님의 머리에 부는 그 여자가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부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이나 능력은 뭐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땅 끝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소명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의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소명 어떤 일을 내가 할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명령 그것이 소명이에요 사명은 그 소명된 의식은 평생 가야 되고 그 소명의식에서 사명감 내가 무엇을 해서 목적이 이루도록 나아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사명은 즐거움보다는 비장함이 더 많습니다 사명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맹렬한 욕구이기도 하고 열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어떤 뚜렷한 목적을 주시고 목표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도 새로운 유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게 주어지는 매일매일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님 성령 강림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더 아시고 우리 자신을 미래에 하나님의 강력한 전사가 되고 두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